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 마신 음료수는 에너지 드링크의 대표라 불리는 레이더블과팔식스를 마셔볼건데요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신 아이디어네요 입선님 감사합니다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 에너지 드링크 레드부는 현재 171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판매량 750억개를 자랑하며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있는데요 레드부는 오스트리아에서 출시돼서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레드부는 사실 태국의 에너지 드링크인 크라팅랭이라는 음료를 손보고 출시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사업가인 디트리히 마테시츠는 태국의 음료 끄라팅뱅을 서구인들에게 알맞는 맛과 향으로 다듬어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1987년 만들어진 레드불은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준다 레드브 기브스 유윙 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답니다 음료 사업은 물론 F1 레이싱과 축구, 비보이와 관련된 문화사업부터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후원하며 전 세계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로고와 강렬한 색감의 레드블 디자인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샷맨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때까지 원샷해 보겠습니다 よかっ<音楽> 보니 정말 힘이 너무 천하고 심장이 막싸두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 쩔어 주는데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그냥 마시는 순간 단맛, 신맛, 쓴맛, 딸분맛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그냥 한꺼번에 다 느껴졌고요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 막 코랄기운이 쏟아나요 그냥 막 그냥 에? 아! 뭐냐,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야물딱지게 적어주시면 원샷을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